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은 회를 이렇게 살수 있는 데가 있어요. 와, 꼼장어도 있네? 이건 농어. 아, 지금 뭐가 벗기면 뭐 농어 괜찮나요농어처리에요 아, 그 농어, 농어 한 번. 좋은 분 드시게요. 예. 농어 안드볼까 2만, 2만 원이요? 2만 아. 원이요? 오, 고생하습니다 예? 네? 3만원 까요 아, 그렇게 아까 3만원이요? 예, 네. 네. 오 너무 좋네요. 예. 네. 자, 선민회에서 네. 저 농어하고 주부렇게 해가지고 3만원. 저거 했던 3만원. 어, 가격 너무 좋습니다. 예. 네. 여기서 이렇게, 예. 네. 저 마늘, 소주잔 이런 거는 여기서 또 따로 구매해야 를 되는 것 같아요. 예. 네. 최근에 또 써매 사서 <목소리> 아우 아우 해 된장 이쪽은 또 노란 된장 고추, 다 올리고 해가지고, 아이 농어. 지금 또 농어가 굉장히 또 맛있을 때거든요? 야. 아우. 아, 역시, 이거 화로 특유의 쫀득한 식감, 아. 야아 음 아참 근데 우리 와이프는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찾는지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진짜 농어가 찰지면서 쫀득하면서혀 천장에 살짝 슥슥슥슥 달라붙어요 와야그다히다 맛도 진짜 기름지지 않고 굉장히 또 담백합니다 요건 또 소주에 한번더 먹어봐야지 아. 이쪽, 이쪽 스타일로, 음. 아, 노란 된장에. 아, 생마늘에 노란 된장. 자, 이렇게 해가지고. 아자 사사. 아. 야, 진짜 맛있다. 약간 썰어주시는 느낌은 그 주문진 시장에서 이렇게 썰어주셨던 느낌과 비슷한데, 사실 여기는 물기가 없습니다. 이거는 여기 이모님이. 유튜브 촬영해도 되냐고 여쭤보니까, 어, 해도 된다고 하면서, 이거 서비스로 좀 주셨어요. <웃음> 아, 상담 아, 이거 안도의 이 청정역의 맛이 딱 느껴지네, 그대로. 이야, 아, 아. 아 그래도 먼게 아 눈을 감고 쉬우면 파도가 쳐요 와. 아 진짜 오늘 진짜 비까지 왔으면 진짜 더 죽여줬겠네 오. 바로 앞에 딱 바다 보이고회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회가 지금 이렇게 한 접시에 문퉁그뚝 썰어가지고 나서 그렇지, 양은 꽤 돼요. 네. 자, 고추장 찍어서. 음. 아, 진짜, 나 우럭이 탱글한 식감 너무 좋아, 진짜. 아, 우럭은, 진짜, 회, 그리고, 특히 탕, 탕 끓였을 때, 그 씹는, 그, 식감이 진짜 일품이거든요. 꽉 그, 채워주는, 입안을 채워주는 느낌. 네. 아. 자, 또, 또 초장 원하시는 분들 계시니까, 초장에 또. 다음. 아, 이런이내 스타일이야, 진짜. 응. 아, 역시, 잡사는 치맥보단 다 치맥. 네. 아, 아니지, 치가 아니지. 치액이라 <웃음> 치맥보다는 회맥. 치... 치회 치회 치회 뭐야 치회 치회 치회라 그랬어 아 그랬어? 어 치회 역시 치맥보단 치맥보단 아 해맥 자소 해맥 가서아 어. 아, 저 회를 좀 싸서 봐봐. 아, 깻잎에 짠좀 넣어가지고. 아흥. 여러분, 장에좀 아. 해가 좀 지니까, 그 저쪽 뒤쪽으로, 그, 불빛들도 싹 보이면서 되게 또, 더 다른 분위기가 나오는데, 야, 진짜 오늘 좀 비가 왔으면 진짜 완전 대박이었겠다, 여기. 비 오면은, 빗소리 딱 여기 위에 처마 여기 천막 같은데 딱비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아먹음또 작살 날것 같아요 아 아유 요거 수익 요거 반팅 해줘야겠네 아잘 찾았으니까 <웃음> 야자 오늘도 야, 사사 아우 원 근데 일은 시골경찰이에요 아 근데 이런데는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한번 또 오고싶다 놀러오고싶다 진짜 음. 아. 누굴 데려오고 광우지 뭐 광우나 <웃음> 장길이 <웃음> 장길이 현우 좋아지응 음, 오면 좋아하겠다 자 매운탕은 이제 가격이 따로입니다 매운탕은 다른 여기 업체에서 끓여주시는 것 같아요 끓여주시는 것 같은데 가격은 이렇게 끓여주시고 김치 그리고 공깃밥두개 해서 어, 12,000원 요거는 예.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만원인가? 어 매운탕 자체만은 만원 근데 공깃밥 천원씩 해가지고 만 이천 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아니고, 이거 뭐 필수 사항은 아니고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키시고 굳이 매운탕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예. 이거 패스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음. 자아 니 지금 <웃음> 매운탕을 <웃음> 먹었 <먹은> 제가 깜빡 <웃음> 재생 버튼을 안 눌렀네 아자 여러분 매운탕이 나왔고 제가 좀 먹었어요 먹는데 아 소주 이거도세잔 먹는 영상이 좀금 부추 할인분이 날라갔어요 아 <웃음> 여기 처음 나온그 매운탕은 조금 살짝 심심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노란 된장 나온 거를 좀 넣었더니 어 지금 굉장히 또 맛도 깊어지고 좋아졌습니다 아아 아, 사사 아, 와이프가 만삭이라회를못 먹으니까, 회를좀 남겨가지고 여기 탕에 넣어서 또 익혀줬거든요. 근데, 어, 잘 먹네요. 맛있게. 어, 다행이네. <웃음> 된장 넣은 게 맛있는 거 같아요. 어, 된장 넣은 게또 맛있죠. 음. 우수하면서, 예. 아. 밤 되니까 지금 좀 분위기가 또 괜찮아지네, 보니까. 예. 느낌 있네. 아, 예. 밤이 오니까 또 분위기가 또 괜찮습니다. 예. 아, 자, 사장님들, 이제 좀 해가 좀적가고 손님들도 더 늘어나고 날도 좀 어두워지고 하니까 차량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남은 여, 매운탕에다가 와이프랑 저 식사 맛있게 하고, 아, 그리고 절대 운전은 하지 않습니다. 아, 우리 와이프한테 대신 운전을 해줍니다. 네. <웃음> 진짜 술 드시고 절대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. 아, 절대 안 돼요. 네. 자, 사랑사람들, 오늘 또 맛있게 너무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여기, 어, 기회가 되신다면, 여기, 여기서, 완도, 어, 놀러 오시게 되면은, 아, 항림회 센터. 여기 오셔가지고, 좀, 여기 딱 시원하게 받아보시면서, 어, 회에다 소주 한 잔. 아, 기가 막히게 한잔 하고, 하고 가시는 거. 그거 추천드릴만 하다. 아,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. 자, 자, 사랑사람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, 저는, 뭐,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 아우, 여러분들, 매운탕에, 아. 어... 박씨랑 저랑 밥두 그릇 뚝딱 아. <웃음> 잘 먹었습니다